그럼 매트 운동 같이 해보실게요. 하늘 보고 누우셔서 다리는 좌골 넓이, 0본 넓이만큼만 오픈해주세요. 그 상태로 호흡과 함께 펠베클락 12시 방향으로 천천히 6시로 한번더 12시로 쭉 올라가시고 6시로 쭉 내려가세요. 가운데에서 3시 9시 사이드로 왔다 갔다 한번 더, 쭉, and, 옳지, 반대. 가운데로 오셔서 천천히 서클 두 번씩 하실게요. 한쪽 방향으로 서클, a n 후, 반대도, and, 후, a 들이마시고, and, 후, a 들이마시고요. 자 이번에는 브릿지 4번 해보실 거예요. 12시 방향으로 쭉 올라가시면서 부드럽게 엉덩이 뜯어 올리세요. 올라가신 상태 에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가슴부터 천천히 척추 하나하나 내려오시고 다시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그대로 후 지그시 발바닥 눌러주시고 무릎은 길게 사선 방향으로 내쉬면서 가슴부터 후두 번만 더 하실게요. 내쉬고 M 후 귀엽게 멀리 하시면서 정수리 길게 유지하세요. 목에 주름 잡히지 않게 내쉬면서 천천히 척추 마디마디 꼬리뼈까지. 마지막 내쉬면서 후쭉 올라가시고요. 앤 내쉬고 다운 후 옳지. 자 오른다리 밴드 왼다리 밴드로 테이블 탑 포지션 만드시고요. 손끝 길게 내쉬면서 상체 컬업 흐열 번씩 네번앤 하나 둘셋넷 다섯 둘둘셋넷 다섯 원투 쓰리 포파이원투 쓰리 포파이원투 쓰리 포파이원투 쓰리 포파이원투 쓰리 포파이원투 쓰리 포원 자 이번에는 싱글 렉 스트레이트 준비하실 거예요. 한 다리 무릎 잡고 반대 다리 길게 자 상체 천천히 스몰 컬업 후 하시면서 반대 다리 같이 싱글 렉 스위치 앤후앤후앤후앤후앤후앤후앤후앤후앤 시선 멀리 발끝 멀리 앤후앤후앤 그렇죠. 그대로 무릎 끌어안고 잠깐 쉬실게요. 한 세트 더 반복하실 거예요. 자, 흐. 자, 무릎 잡은 상태에서 컬업, 싱글 렉, 엔. 하나, 엔드, 엔드, 엔드, 엔, 3, 엔드, 엔, 4, 엔드, 엔, 5, 엔드, 엔, 6, 엔. 그렇죠. 그대로 끌어안고 쉬실게요. 흐. 자, 그 다음은 사이트 투 사이드. 자, 손 약간 넓게 누우셔도 되고요. 테이블 탑으로 한쪽으로 골반 움직이시고 앤, 내쉬고 반대 후 복부 컨트롤 하시면서 앤, 다시, 앤, 두번 더, 후 무릎의 길이가 똑같다 생각하세요. 앤, 둘, 반대 후. 앤, 이번에 잘하시면 윗다리만 살짝 피면서 트위스트해서 윗다리 쭉 컨트롤 앤, 그대로 돌아오시고 천천히 반대, 앤, 늘 쑥, 앤, 윗다리 쭉 앤, 그대로 접어서 갈비뼈부터 돌아오세요. 그렇죠. 무릎뒤 잡고요. 어시스티드 롤업 앤, 두, 발끝 눌러서 앤, 허리 쭉 펴시고 멀리. 살짝 뒤, 롤 다운. 후, 척추 하나하나씩 발끝 떨어져서 같이. 앤, 두번 더. 앤, 후, 턱부터 부드럽게 일어나세요. 앤, 시선 멀리. 앤, 내쉬면서 좌골부터 하나하나씩. 그렇죠. 앤, 둘, 마지막. 앤, 둘, 후, 허벅지 무릎 길어지세요. 앤, 쭉. 앤 내쉬고 후 복부 컨트롤 앤 잘하셨어요. 자 다리 내려놓으시고 옆으로 누워서 사이드라인 첫 번째 세트는 무릎을 구부려서 하실 거고 두 번째는 다리 피실 거예요. 자 골반 정렬 맞추시고요. 윗다리 살짝 앤 앞뒤로 왔다 갔다 뒤로 후앤 밑에 다리도 지그시 바닥 누르세요. two, and t h r n d n 그렇죠. 그대로 다리 가지고 와서 두 다리 쭉 피세요. 윗다리 골반 높이만큼만 올라가서 앞으로, n 뒤로, 세개더 천천히, and, n d n d 몸통 흔들리지 않게, f 앤, 그렇죠. 가운데로 오시고 그대로 반대쪽 트랜지션 할게요. 한번 스트레치 해주셔도 좋고요. 그대로 트랜지션, 반대쪽 천천히 옆으로 누워주세요. 그렇죠. 골반 위에 골반 쌓아놓는 거 잊지 마시고 윗다리 앞으로, 앤, 뒤로, 앤, 둘, 앤, 그렇죠. 크지 않게 움직이셔도 괜찮으시니까 몸통 흔들리지 않게 앤, 4 앤, 백 가운데로 오셨다가 두 다리 쭉피세요 윗다리 골반 넓이만큼만 앤, 앞으로 앤, 뒤로 앤, 2 앤, 쭉 몸통 흔들리지 않게 3 앤, 쭉 앤, 포, 앤, 그렇죠. 가운데로 오시고 그대로 천천히 일어나서 옆에 스트레칭 잠깐 하시고 옳지. 자, 다음은 멀메이드. 내쉬면서 그대로 후, 앤, 척추 길어지시고 반대쪽. 앤, 앤, 후. 엔 적주 길어지고 엔 그대로 손끝 무지개 그리듯이 길고 부드럽게 둘엔후엔둘엔후 여기서 들이마셨다가 내쉬면서 몸통 로테이션 컬 부드러워요 어깨 안 올라가게 한번 앞에 보시고 다시 한번 더 로테이션 컬 앤 정면 보시고 반대쪽 스트레칭 한번 할게요. 앤흐앤 그렇죠. 반대쪽 그대로 멀메이드 포지션 팔 들고 앤 반대쪽 사이드 밴딩 앤 들이마시고 앤 내쉬면서 갈비뼈 쫙 열어주세요. 둘, 앤, 갈비뼈 사이사이 숨쉴수 있게 들이마시고, 앤, 후, 앤, 들이마시고, 척추 길게, 앤, 후, 제자리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로테이션, 후, 양쪽 어깨 부드럽게, 귀엽게 멀리, 정면 한번 보시고, 앤, 내쉬면서 반대 컬, 그렇죠. M 그대로 돌아와서 반대쪽 스트레치 M 부드럽게 후 M 그렇죠 자 다음은 네발 자세 커드라패드 할게요 어깨 밑에 손목 골반 밑에 무릎 그대로 책상처럼 머리부터 꼬리뼈까지 길게 유지하세요 자 오른손부터 그대로 앞으로 앤 몸통 흔들리지 않아요 반대 손앤흐앤 몸에 집중하시고 오른다리 천천히 뒤로 뻗어 밀어 들어올리세요 높지 않아요 길게 하세요 앤 그렇죠 왼다리 뒤로 밀어서 계속 길어진다 길어진다 생각하시면서 옳지 자 이제 어퍼짓 암렉 오른손 왼다리 천천히 앤 같이 들어요. 앤 같이 내리고 머리 길게 유지하세요. 앤 이제 반대쪽 앤 왼팔 오른다리 앤 그대로 내 몸이 더 길어진다 생각하시고 몸통에 집중. 이대로 한 번씩만 더 반복할게요. 다시 오른팔 왼다리 앞뒤로 길게 앤 그대로 밀어요. 쭉 높지 않게 유지하세요. 앤 그렇죠. 반대, 왼팔 오른다리, M, 배가 처지지 않게 아랫배 싹 판판하게 유지하세요. 그렇죠, 천천히, M, 들어오시고요. 자, 배대고 엎드리셔서 다트 동작하실 거예요. 다트는 많이 안 일어나요. 가슴 살짝만 일어날게요. 코끝부터 들어서 상체 익스텐션, 손바닥 위로 펄스, 10개, 천천히, 엠 후, 엠 후. N three, N four, N five, N s N s n N N n n e N 그대로 내려오시고요. 자 이번에는 손바닥 뒤집어 볼게요. 그렇죠. 들이마시고 and extension, n 위로 up, and two, n d n d 이때 발끝 길게 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N s e 앤, 에잇, 앤, 나인, 앤, 텐. 자알셨어요 앤, 그대로 내려오시고요. 옳지. 이마 대시고 잠깐 쉬세요. 후. 자, 그 다음은 스완. 손바닥, 겨드랑이 옆에다가 팔꿈치 세워서 메뚜기처럼. 자, 손바닥 지그시 눌러서 코 끝부터 익스텐션 부드럽게 이어서 뱃속. 골반 살짝 들어집니다. 앤, 늘 그대로 푸시업 하듯이 겨드랑이 조이면서 그렇죠, 내려오세요. 이렇게 세번 더. 자, 내쉬고 엠 들이마시고 앤, 쭉 호흡은 들이마시면서 익스텐션 하셔도 되고요. 내쉬면서 익스텐션 하셔도 돼요. 자, 발등 길게 하세요. 엠 그대로 팔꿈치 구부리면서 시선 제일 마지막에 움직여요. 자, 시작할 때는 시선이 먼저 움직일게요. 앤, 코끝, 그렇죠. 앤, 그대로 허리가 너무 눌리지 않게, 허리 길게 하세요. 앤, 그대로 배꼽 쏙 유지하시고요. 마지막 앤, 둘, 그대로 코끝부터 귓볼이 돌아가요. 그렇죠. 쭉, 옳지. 그대로 내려갈게요. 발등 길게, 발끝 계속 길어지게. 마지막. 일어나서 애기 자세로 잠깐 쉬세요. 쭉 일어나서 엉덩이 뒤로 그렇죠. 뒤꿈치 쪽으로 편안하게 앉아서 레스트 옳지. 자, 수루루룩 일어나서 롤링 준비하실게요. 자, 다리 앞으로 빼서 엉덩이 대고 무릎 세우시고 앉으실게요. 몸 뒤에 매트 있는 거 유지하시고요. 그대로 발끝 들어 고개는 숙여서 복부 유지하세요. 들이마시면서 백 롤링 백. 내쉬면서 자골 살짝 뒤 중심. 들이마시고. M. two, N t h r 번 하실게요. 쭉. N f o N 복부 컨트롤. M. f i 쭉. N six, 셀 exhale. N i n a N e x h a N 그렇죠 두개 더. n i 엠, 들 어깨 내리고, 템, 엠, 그렇지, 잘하셨어요. 다리 내려놓으시고, 다리 쭉 펴셔서, 스파인 스트레치, 마무리 하실 거예요. 다리는 약간 넓게, 손 앞으로 나란히, 머리부터 인사하듯이, 스파인 스트레치, 흉추그로 스트레치, 또라식 그렇죠. 플렉션, 허리까지 안 가요. M 내쉬면서, 요추 위로 흉추 하나하나씩 탑 쌓으세요. 다시 그대로 앤, 후 그렇지 부드럽게 머리 롤링 발바닥도 길어지세요 얼지 귀엽게 멀리 앤, 좌골 위로 그대로 앉아요 팔 차렷 해보시고요 그대로 손 앞으로 바닥 밀면서 그대로 스파인 스트레치 그렇죠 쭉 어깨에 솟지 않게 귀엽게 멀리 앤, 그대로 차렷하면서 일어나시고 계속 엠들 후, 그렇지. 복부 세워놓으세요. 좌골도 세워놓으세요. 발바닥 길게, 정수리도 길게. 라스트 엠들 후, 그렇죠. 귀엽게 멀리, 손끝 멀리, 그대로 힌지 포워드. 앤, 척추 세워서 만세, 그대로 차렷, 한숨. 후, <웃음> 잘하셨어요.